만나셔서 어디 가고 싶네요. 거기서 한양구단 가는 길이 너무 한산해, 좀 무섭다. <웃음> 뭐 그렇긴 하겠죠. 청년구단을 먼저 들렸다가 가야 될 것. 같아. 네 금토는 23시까지 월요일날 전기입 무구나 어 수공예 판매점도 있네 우주치킨은 12시까지네 <웃음> <웃음> 청년구단 털링 i o 들 안녕하세요 안미션이 어, 여기 미션은 여기가 ga 잖아요 h let's m o v 메뉴 세개 네, 꽁집이다꽁집이다 그다음에 떡볶이다. 이다 돈가스. 네, 네,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유,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, 아홉 시까지 나오고 싶저생보다 p a r 여기 i a l 우리 얼마나 부른 거예요? 와 우와 우와. s 게 뭐야 우와 on? i n 엄청 크다 아, 어, 이거 처음 보는데? 와, 엄청 크네요. 저기. 클럽, 프리마켓푸드트럭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핫플레이스 중앙시장, 야시장 매주 토요일 밤 대전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축제 2019, 2021 대전 방문해 여행 일번지 대전으로 가자 대전 토토즈 페스티벌에 여러분의 초대합니다 안 되니까 이쁘다마지막거 코인 어. 받고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스카이로드는 어디서 찍어요? 스카이로드는돌아다니가 그,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진영영한테 물어보니까 행사하고 있다고 안그뭐지안 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럼 돌아다녔어야 되는 거예요? 그래서 저 돌아 진행경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안하는 건가 싶어서 왔는데 어떤 미션인가요? 노래 듣고서 노래 맞추는 미션 아, 노래 듣고 노래 맞추는 미션인가요? 아쉽다, 괜히 인사진행경언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죠 노래 듣는 데 아까 노래 뭐야? 아아아아아 방금 아까 여기 아아 네 감사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서 제가 이 한번 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 해도 을수있요으다나성다가 있다고 는데 그래요. 서 진짜 아.. 것도오빠네네 <웃음> 저것도 있네 이거 SNS에 태그도 태그도 있네요 음, 아, 네. 잠시만요 이 자전... 좀 포식하는데... 다이어트 포기요~ 잘 먹겠습니다~!